아서라 세상사 쓸때없다군불견통원 토리편 시춘창가 소부야 말을 듣소 대장부 평생 3년전이 넘어가니 원효수 굴비굴비 물결은 바삐 바삐 어선을 통도 해요 하시어 부서지는데 무산 놓친는해도경기 모든 물이요 분수 추풍국은 한무제어시리이라 피족, 쪽차튀겨 나, 송송 이, 오르, 려 가라 아, 기철년 나, 그하 나, 도또 또한 나, 포년만 나, 고 상심은 우리 인상들은불데 보이니 뭐못고는소식나날 양성동 낙화 <목소리> 고 소식 <소시> 공야왕손이 <공장> 천양하고 <목소리> <처량하고> 청춘 몽안기울의로어노 박발 시리도긴니 오 음, 금시 음, 음, 한 병마 당시 음, 음, 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초홀 음, 음, 처럼 음, 음, 음, 강강의 별을 띄워 음, 음, 음, 음, 질고 번번 주요 떠나갈 길배고리로 보아도 보이기를 원하나 소 소리가 오하니 소자 참조일가 이 인부도 날봉철 차도고이 소송 어 어그 방고 하구나 젊마 청춘에 바꾸어 놓지 둘가지도 없노 너니라고 되어